어예 변경 관리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레벨을 보셔야 돼요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관리 아까는 도입 및 개발 보안이었잖아요 약간 이제 다르죠 도입 및 개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도입 및개발에서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운영 보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관리 그래서 여, 사실 여기는 일반적인 보안이 아니라 이 EA,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나 뭐 IT 서비스 같은 어, 정보 자산의 운영에 관련된 그런 부서의 룰이 많아요. 변경 관리 정보 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 내역 관리 절차를 수립, 이행하고 변경 전 시스템의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여야 한다. 영향도 분석 잘해야죠.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, 하드웨어, 운영체제, 상용 소프트웨어, 패키지 등 변경에 관한 절차를 수립, 이행하고 있는가.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을 변경하기, 수행하기 전 성능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. 변경 관리 절차, 수행 내역, 영향도 분석 결과 이렇게 하는 거죠. 결함 사례 첫 번째, 최근 DMZ 구간의 이중화에 따른 변경 작업을 수행했는데 변경 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성 성능평가에 대한 수행 등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변경을 했는데 어, 이런 변경 관리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여기 영향도 분석 지금 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함이고요. 두 번째 최근 네트워크 변경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관련 검토 및 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네트워크 구성도 일부 접근 통제 시스템, 침입 차단 시스템, 파이어월이죠. 그리고 DB 접근 제어 시스템 중 접근 통제 리스트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 이거 중요하죠. 이거 이거는 그래서 일반 IT, 저 운영 부서랑 보안 쪽이랑 협업이 잘 돼야죠. 그래서 이 a c a 은 항상 소스 어, 데스, 아, 그냥 할게요 데스티네이션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접근 통제가 근데 어디에서 어디가 지금 바뀌었으면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이게 아니든지 더 이상 이게 아닌데 그러면 충분히 이런 공지를 해서 룰 변경을 해야죠 그래서 잘못하면 뭐 장애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운영자가 뭐 해당 뭐 노드 IP든지 i p 가 있는 무슨 뭐 시스템이든지 어디에 접속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죠. 변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시스템을 입고 또는 변경 시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협의하고 관련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는 시스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상황이 적절히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력 관리하는 그 관리를 벗어나서 음. 우회해서 이제 한다고 볼수 있죠. 절차를 좀 우회해서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모든 절차를 저 이렇게 이제 강제화해서 뭐 이제 우회를 차단하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긴 쉽지가 않죠. 비용적으로도 너무 많이 들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무분별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죠. 첫 번째, 자산 변경 절차. 여기는 이제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보통 많이 하죠. 일반적으로 그 이제 서비스라는 게그 영원하지 가 않죠. 그래서 엔드 오브 서비스 그리고 엔드 오브 뭐 라이센스 그리고 엔드 오브 뭐 세일즈. 그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팔지 않는다, 판매 안 한다 그런 게 있고 더 이상 라이센스가 끝났다. 라이센스는 끝났 끝났으면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는 이제 법 위반으로 볼수 있죠. 뭐 기한제 라이센스 뭐 그런 게 그렇죠. 그리고 지원 쓰시는 거는 상관 없다. 라이센스 있으니까 하지만 뭐 새로운 취약점에 대한 패치나 이런 기술적인 지원은 이제 못한다.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죠. 음, 여기, 여기, 내용도 있고,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. 롤백 반항관도 있네요. 그래서, 변경 단계며, 체크리스트, 작업 계획 승인 시, 완료 시, 이렇게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, 기업마다 다르겠죠. 예, 그래서. 변경 계획, 상세 수립, 뭐 협업 조직 파악 이게 중요하죠.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변경해서. 테스트 수행, 뭐 워크스루, 뭐 타사례 분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워크스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리뷰 같은 거죠. 리뷰. 원상복구 계획, 서비스 점검, 체크리스트 작성, 테스트 수행.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가 다 읽지 않더라도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. IT 경력이 다 있으시니까 CA 그거, 그거죠. Change 변경 통제, 그 위원회를 얘기하죠. 그래서 Change 어, 이거는 끝에 보두고 Change 예. 잘 그런 게 기억이 저안 나네요. 통제니까, 어, 어세스가 뭐, 그러겠네요. 자, 그,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. 뭐 검토, 피어 리뷰. 계획의 사전 공지, 릴리즈 수행, 사전 점검 확인, 변경 작업 수행, 점검 및 공지, 서비스 체크, 원상 복구, 작업 결과, cmdb, change management db죠. 이 변경에 관련돼서 이력 관리한 db. 저기다 해야죠. 미션 크리티컬 인프라, 서버 건, 네트워크 건 이런 것들을 이제 유형을 분류화를 하는 거죠. 하드웨어에서의 장비 교체, 서버 이관, 소프트웨어에서의 뭐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화를 유형화를 유형화를 해가지고 이제 변경 관리를 관리할 수도 어, 있습니다.